세계 최고의 리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유일한 한국인으로 활약 중인 포트넘의 손흥민이 2020-2021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한 경기에 무려 4골을 기록하는 일명 포트트릭을 달성하며 전세계 축구팬들을 흥분시켰는데요. 쇼킹한 활약상만큼 손흥민이 새롭게 경신한 기념비적인 기록들도 넘쳐납니다. 과연 어떤 기록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토트넘은 최근 손흥민이 득점한 40경기 동안 36승 4무를 기록하며 단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곧 손흥민이 득점하면 토트넘은 지지 않는다 라는 공식이 성립중인 셈인데요. 손흥민이 득점하고도 패배한 경기는 2015-16시즌이며 당시 상대팀은 신기하게도 사우스 엠튼전으로 토트넘이 2대1로 패배한 경기입니다. 영국 포크스포츠 홈페이지에서 공개한 포트트리 클럽 가입 리스트에는 EPL 통산 득점 1위인 앨런 시어러를 비롯해 티에리 앙리, 세르이오 아베로, 웨인루니 마이클 오원 등의 전설적인 선수들로 리스트가 채워져 있는데요. 이번 활약상으로 손흥민 또한 당당히 포트트리 클럽에 28번째로 가입하게 되면서 이 전설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습니다. 앞서 손흥민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 단일경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아시아인 선수는 일본의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 카가와 신지인데요. 카가와는 EPL 아시아인 최초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아쉽게도 아시아인 중두 번째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지만 EPL 아시아인 선수 중 단일경기 4골을 넣은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 또한 유럽 5대 리그로 넓혀봐도 단일경기 4골을 넣은 아시아인 선수는 역시 손흥민 뿐입니다. 이번 활약으로 손흥민은 영국 스카이스포츠에서 프리미어리그 모든 선수들의 활약을 점수로 매겨 라운드마다 업데이트에 발표하는 EPL 파워랭킹에 당당히 1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사실 손흥민은 무려 아시아인 최초 파워랭킹 1위 타이틀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요. 2020년 9월에 또다시 파워랭킹 1위를 기록하며 아시아인 중 유일하게 EPL 파워랭킹 1위를 무려 4번이나 이름을 올린 선수가 됐습니다. 손흥민이 2라운드만에 무려 4골을 몰아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득점 랭킹도 현재 1위를 기록 중인데요 비록 에버튼의 칼버튼 로인도 4골을 기록하며 공동 1등 중이지만 EPL 아시아인 선수 중에선 득점 랭킹 1위를 밟아본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합니다 이 기세를 이어가 EPL 아시아인 최초의 득점왕까지도 진지하게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최근 손흥민의 기량을 보면 완전히 헛된 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느새 토트넘 역대 득점 랭킹 18위를 기록하며 이견 불문, 토트넘의 레전드가 된 손흥민. 약간의 아쉬움이라고 한다면 압도적인 개인 커리어에 비해 팀 우승 커리어가 없다는 게 매번 아킬레스건으로 뽑히고 있는데요. 역대급 활약의 출발을 보이고 있는 손흥민인 만큼 올 시즌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최고의 시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